저기 우리 새로운 자매는 예 가만히 있는데 좀청년들좀 예, 반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계속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자, 또그 다음 살리는 언어 따라 합시다. 됩니다. 할수 있어요. 해볼게요. 잘될 거예요. 또자 우리 옆사람하고 됩니다. 할수 있어요. 해볼게요. 잘될 거예요. 계속. 네, 좋아요. 자 오늘 한두 가지 또 훈련합시다. 교회에서나 이렇게 주의 일 또는 이렇게 이제 봉사한 후에 이제 내가 이제 봉사를 했단 말이죠 내가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쓰임 받아 영광입니다 쓰임 받아 영광입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아이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이제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다 우리가 한분사씩 서로 서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이렇게 말씀 목장, 우리 말씀 기도 목차 우리 여학분 집사님 멀리 써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강희석 권사님이 다음 주 집사님 어, 다음 주 말씀 요약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잘못 하는데 이게 아니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해보자, 자 부탁해 보세요. 여학분 집사님 다음 주에 말씀 요약 부드릴게요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그렇죠. 잘 <웃음> 박수 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또 우리 또해 봅시다. 서태우 집사님, 누구 지적해보세요? 봉상표 네, 이랬었어요. <웃음> 부탁해보세요. 집사님, 다음 주에 말씀 요약 좀 해보세요. 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기쁘게, 그죠? 네, 기쁘게 그렇게 반응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일이 어, 누가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일은 어,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겠죠? 내게 어떤 직임이 맡겨졌을 때, 그는 주님과 항상 연결시켜서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자, 한 가지만 더요. 자, 칭찬받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뭐냐면, 자, 주님의 영광입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정찬석 집사님 아 이번에 그일을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주님의 은혜입니다아 좋죠 네. 이렇게 반응하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딱 우리 성화된 느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은혜가 뭐였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죠 네 오케이 우리 좋은 자매, 예, 자, 네, 이번에 반주 안 했지만 다음에 또 반주해 주시라고 믿고 다음에 해주세요 다 했을 때참 반주 잘해요 그러면 뭐라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웃음> 그렇죠. 주님의 영광이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자, 이 사람하고 이제 칭찬해 보세요 한번 칭찬해 보시고 또 언어 훈련하십시다 칠판이 어디가 불러나 자, 우리 한번 더 연사합시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 받아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뒤에는 칭찬 받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주일 또는 봉사한 후에 언제나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불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이제 새날 교회 계속 이 언어 문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목장 모임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 2020년도에 새롭게 오픈된 우리 목자 분들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얼굴에도 보고 우리 또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자, 20년 오늘 새로 처음으로 이제 목장을 오픈한 우리 목자님들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재빠르게 나와주세요. 자, 자, 얼른 나와주세요. 얼른 나와주세요. 와. 스님바다 영광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 서주세요 와, 제가 여러분에게 예, 부탁 아닌 부탁. 자, 예, 뭐, 목장 속에 뭐, 뭐 어떤 게 좋으니까 자기 목장을 예, 뭐 간단하게 어필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 치세요. 최고의 박수를 받는 분들에게는 오늘 특별한 선물도 <웃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시간 드릴게요. 어, 짧고 아주, 어, 임팩트하게, 음, 우리 목장을 어떻게 소개할까, 몸으로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좋게 설명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떻든 자기 목장을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예, 여러분의 기지를 자, 이 시간에 한번 펴주세요! 자, 이쪽에 우리 사위 목장 <웃음> 소개를 일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자, <웃음> 박수 칠 준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새훈 목장의 어, 목자를 맡은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이제 신혼부부 목장인데 지금 한 여덟 명 있거든요 오픈엔데 벌써 부터 약간 분가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많아가지고 저희는 세운 목장으로 한 이유가 이제 하나님 우선순위로 세워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 이제 준희 앞에 이제 나아가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세운 목장으로 어, 만들었고요. 어, 신혼부부라서 어떻게 보면 다잘 모르는 상태여서 아직 약간 침묵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어, 저희 목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념... 청렴... 청년 소속이고요. 저희 목장의 이름은 양떼 목장입니다. <웃음> 네, 어 저희 양떼 목장은 음 제가 작년에 양떼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여담이고요. 저희 목장은 어, 양떼 어, 양떼들은 이제 무리로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 이렇게 한 개개인이 아니라 무리로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모이기를 어, 힘쓰는 목장이 되자 이렇게 해서 양, 양떼 목장으로 지었고 저는 목자가 처음이라서 어, 저도 어, 진짜 많이 부족한데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네, 목원들을 잘 이끌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플러그 목장입니다. 플러그는 냉장고에서 플러그를 뽑으면 음식이 상합니다. 세탁기에 플러그를 뽑으면 세탁물이 멈춰집니다. 멈춰지면 음식이 상하거나 소독됩니다 플러그는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 접속해서 상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플러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소 알라 했는데 <웃음> 다이소 가보시면 아시지만 최고의 가격이 5천 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구려 하면은 좀 품위가 떨어지지 않겠나 해서 플러그했습니다. 플러그했고 제가 작년에는 물대농산에서 또 팔봉 목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전부 다말장이고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양은 좋은 자 밖에 없어서 었아이어는 여러분인들이 저에게 자꾸 골을 주셔서 제가 8 k g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내가 비만으로 병이 걸것 같아서 아, 내가 좀 움직여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독립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팔보목장에 있는 우리 목자 말장 분들에게 배운 것들을 제가 원래는 열심히 해서, 저희는 목표가 기존에는 성도님들을 우리 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VIP를 작정해서, 그 VIP를 전도해서 우리 목장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저희는 아주 큰 목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꼴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양만 들어오면 됩니다. 양만 <웃음> 되면 되면 또 우리가 원래는 또 플러그 또 마을이 새로 되었습니다. 요 세움도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있고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냄새도 좋고 아주 향긋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플러그 목장과 마을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청년부 어, 웰컴 저축은행 아니고 웰컴 목장입니다 제가 저축은행을 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 저축은 많은 어, 돈을 축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세가족부, 청년 세가족부를 하면서, 어, 세가족들을 섬기고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 저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 청년부의 다른 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기고, 어, 그들을 파송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어,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먼저, 어, 잠깐, 박수를 했고요. 네 웰컴 목장에서 청년부를 청년부 안에 많은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가에 심은 나무 목장이고요. 저희 목장 소개는 첫 주에 지겨울 만큼 여기 앞에 있었던 것 같아서 <웃음> 패스를 하도록 하고 어 예전에 아주 예전에 셀 리더 이후는 이 목자가 처음이라서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스쿨에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뭐 목건들과 함께 어 기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에문나 목장의 목자 박신규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에문화 목장 이름을 지을 때 약간 좀 그~ 에문화를 아무나로 오타로 지은 거 아니냐 그런 소리가 약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웃음> 이제 이 자리에서 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은 에문화는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그~ 버티다 그다음에 성실히 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좀더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 제 목장을 이끌어 나갈 때그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이 이제 올바른 행동으로 이제 나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중요성을 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달으면서 제 목장도 이제 그렇게 목원들도 이제 미,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 안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목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애무나할수 있는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네. 좀, 이, 뭐 좀, 좀다 비슷비슷하고 좀다좀 심으로 좀, 좀 이상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예, 기도, 책자라도 한 것이 좀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새로 우리 오픈된 목장, 우리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네. 파이팅! 알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자 오늘 상강 제목이 뭡니까? 목장 모임 파워 자 한번 목장 모임 파워 목장 모임 파워 자 여러분 목장 모임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파워 더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 어떤 힘이 작용하는 그 힘은 어떤 리드의 강압적인 힘이라기보다 어, 리드의 성김과 리드의 리더십과 리더의 기도와 그 준비된 어떤 그런 마음의 성실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파워 가운데 역사하시는 파워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죽겠어요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들이 더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목장 모임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그, 이야기하듯이, 모건들이 이야기하듯이, 자, 목장 모임은, 목장 모임이 사, 모임이 예, 모임이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죠? 사람들만의 모임이 모임이 아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또 한번 따라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성령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자기 목장 모임의, 그 모임의 정의를 그렇게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대화하듯이요. 시작. 우리 모임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임이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반응을 세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해주는 거 자, 시작. 자, 이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장 모임을 잘 해왔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계속 어떤 성령의 어떤 그 파워, 웨이브, 파도를 계속 타는 우리 지금 교회니까 이제이그 물결이 이 목장 안에 힘있게 밀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원래 이 목장 모임 교재, 이 목장 모임의 파워 안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앞부분에 강조한 것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멘. 그걸 계속 제가 강조 계속 강조 그러니까 우리 모임은 이제 이런 모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어, 모임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소, 소그룹으로 우리 모임이 핫, 이제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어, 목장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나눠졌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음, 목따라시는 목장라이프. 목장 그 다음에 어, 목장 모임. 목장 음, 자, 여러분 목장 한들 어, 모임만 가지고 목장을 규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임 이외에 삶이 있어요, 삶이 삶을 나누고 어 그러니까 목장 모임 시간만 가동되는 목장이 아니라 모임 시간 외에 카톡을 한다든지 그 가족을 위해서 목건들을 위해서 중보를 한다든지 또 목장 모임 시간 외에 또 함께 우리 교회에서 교제를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경조사에 참여한다든지 함께 기뻐해 준다든지 그 삶이 뭐다? 목장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만 있어 가지는 않는다 이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을 때 목장은 이제 두 날개를 가진 그런 이제 목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요일날 모이는 그 시간만 반짝하고 그 나머지는 아무 소통이 없다. 아무런 교감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다. 그면이 목장 라이프가 죽은 목장이죠. 그죠? 또, 아, 그런 거는 잘하는데 모임이 안 돼. 그럼 욕이 또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목장은 이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목장 모임도 파워풀하게, 파워풀하게 되면서 그 목장 식구들의 그 어떤 삶의 그 코이노니아가 끈적끈적해서 정말 유계가족보다 더 친밀하고 그죠? 더 가까이 언제나 봐도 든든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맞죠? 내가 힘들 때 기대고 싶은 내가 정말 힘들 때 오픈하고 싶은 이제 그런 목장인 맞아 이 목장 라이프가 살아있을 때그 목장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거는 꾸준하게 시간이 걸리는 거. 그죠? 근데 이 라이프가 잘 되려면, 목장 모임에 파워가 일어나야 돼, 파워. 아시겠죠? 이 파워는, 어, 리드의 어떤, 뭐, 모임을 인도하는 어떤 기술도 필요하고, 뭐, 노련함도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이제는 그런 인간적인 것다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 목장 리드의 기도빨이 아니라 성령빨로 할렐루야. 이 목장 모임이 이제, 살아나고 활성화되는 이 모임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러기 위해서, 목장 모임의 파워 일부분을 제가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1번 보면, 목장 가족이 주중에 갖는 모임이 목장 모임입니다. 자, 목장 모임의 일반적인 순서, 5W는 첫 번째 뭐죠? 환영하기. 따라서, 환영하기. 환영하기. 환영하기. 환영하기. 환영하기. 환영하기. 네. 자, 이래 보세요. 여러분, 이 환영하기는 어떤 모임의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포용한다, 그죠? 인정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웰컴해주는 사람,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환영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 그 뭐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환영하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서로 막힌다면 형식이 없이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제 시작 이 환영하기는 난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어, 형식이나 어떤 막힌 담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웰컴, 그러니까 환영하기는 굉장히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때 그래서 환영하기, 뭐 경배하기 오늘 쭉쭉 나누겠지만 자 이런 순서로 이 모임이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때때로 이 순서를 변형시키거나 각 순서마다 시간의 길이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동일하다 목장 가족들이 목장 안에 참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열망케 하며 서로를 사랑 안에서 세워주며 불신자를 향한 그리스의 열정에 헌신하게 하는 것인데 목장 모임의 파워는 목자가 5W를 잘 짜여진 순서와 시간을 따라 매끄럽게 잘 맞췄다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목자가 매 순간 모군들의 영적 분위기와 그 다음 들으세요. 목장 모임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에 대해 민감하게 열려있고 반응할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의 파워는 목장 안에 잠재된 성령의 파워를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목자는 파베 w 의 표준적인 순서를 따르되 그때마다 모임의 영적 분위기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다음의 사항들을 융통성을 갖고 임해야 된다 이런 그런 말입니다 자, 첫째, 보세요 목자가 아니라 줄 거세요 성령님이 모임의 인도자임을 여러분, 언제나 인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언제나 인정. 성령님이 이 모임의 주관자이십니다. 성령님의 이 모임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순수는 눈에 보이는 목자가 모임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임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리더는 어떻게 돼요? 항상 성령님께 민감하며 그 다음에 모임 중심에 성령님을 초대하여 그분이 직접 문제 해결자가 되도록 해야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아시겠죠? 언제나.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민감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아까 조금 오픈했죠? 어, 딱 모임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그뭐 우리 분위기 공기가 싹 느껴지죠? 그때 리더는 성령님께 민감한 물어볼. 주님 어떻게요? 그러면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동들을 신뢰하시고, 아, 그거는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성령님이 주신 감동일 수 있어요. 그걸 그 시간에 분별하려 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가감하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그 뒤에 아 답은 아그 시간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아 너무 감사했어. 너무 우리 그때 모임이 너무. 마음이 많이 기뻤어.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 안에 피드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 자꾸 해봐야 모임의 인도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아멘. 아멘? 음. 그렇게 이제 리더가 계속 나가면 모건들은 이제 알죠. 아 우리 리더가 굉장히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다. 그러면 영적 리더십이 그때부터 이렇게 쭉쭉쭉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 너무 말이죠. 자기만 막뭐 성령님과 이렇게, 뭐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 자기만 성령님과 직통 뭐교시뭐 뭐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오늘 내가 성령님 감동 받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언제나 겸손하게, 내 마음에, 오늘 어,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겸손하게 좀 풀어놓고, 그리고 겸손하게, 성령님은 언제나 질서 안에서 행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화평하고, 성령님의 여사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성령님 여사는 분란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또성령님 여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으니 성령님 여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민감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언제나 그렇게 민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둘째 이번에 리더는 목자는 성령님께 목건들에게 무엇을 묻기 원하는지 늘 민감하여 열린 질문을 던져야 된다. 피상적인 답이나 너무 어두적 답을 묻는 질문에 몸을 사안 된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은밀한 문제를 드러내시고 성령님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열린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들의 내면에 성령님을 찾게 되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도 성령님 인도하시고에 대한 확신을 갖게 열린 질문이란 것은 주님 이 시간에 뭘좀 하면 좋을까요? 내가 답을 이거 할까요? 제가 할까요?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어, 그냥 물음,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언제나 주, 주실 때도 있고 생각날 때도 있고 또 그냥 아무 생각이 안날 때도 있고 또안 주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민감하면서 오늘 또 어떻게 몸을 인도할까요? 그렇게 자꾸자꾸 물어보고 그때 또오르 어떤 안에 있는 어떤 예, 우리 안에서 계속 예, 끌어오르는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놓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목장 안에서, 모임 안에서 자꾸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죠? 응. 응? 그리고 또 리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원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첫 모임 때 너무 마음 분위기가 좀 그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모임중에성령님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모임통에 성령님이 어떤 말씀 하시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아, 그러고 난 다음에 리듬만 말하지 말고 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모원 중에 한번 아, 기도 중에 떠오르 어떤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이 있거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쫙 기도가 난 다음에 그분에게 말을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 오늘 그러면 우리 저분의 생각대로 우리 오늘 한번 순종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식의좀 이제 우리 모임이 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나가 달라는 얘기 아시겠죠? 아무 타이젠 순서에 따라서 셀라이프제 에 있는 딱그 순서대로만 탁탁 듣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많이 어 쉽게 말하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많이 열어 달라는 거, 오픈해 달라.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요지들을 모임 안에서 자꾸자꾸 열어가 달라고. 아시겠죠? 그러므로 세 번째 보면 상황에 따라 5W는 각 순서를 바꿀 수 있고 때로는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때는 순서를 바꾸어 말씀 나누기 후에 경배하기를 할수 있고 또 매우 친밀한 관계 형성되면 아이스 브레이크 환영하기 사실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 찬양할까요? 경배할까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알겠,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에 따라 5W 각 시간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규정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모임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와 모군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찬양의 은혜가 필요한 날은 경배하기를, 음.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가 필요한 날은 사역하기를, 또 추수 행사나 목장 자체의 VIP 전도 행사를 준비할 때는 전도의 마음과 방법을 위해, 복음 전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됩니다. 그렇다고 리더가 전혀 계획이나 준비 없이 인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제가 늘 그런, 저는 좀 약간 완벽주의적인 재질이 있어가지고 준비하고 꼼꼼하게 다 합니다. 오늘 뭐, 뭐, 믿음의 언어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포스트 다 준비해가지고 금조 기도에도 뭐 맸다 하나 하는 것까지 다 준비하고는 그 다음에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 늘 이렇게 성령께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준비는 하고, 요 준비대로 하되, 그때그때 그때 늘 성령께 민감해서, 그럴 때 어떤 데 보면 생략될 수 있고, 내가 준비했지만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준비 안한 것들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채수를 다 준비를 하되, 중량서, 목장 모임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더는 언제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간섭하심에 나타날 때는 자신의 방법을 과감히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며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각 모임의 요소들 강조적 흐름 잠깐 정리하고 우리 파이프블렛 들어갈게요. 자 우리 다섯 가지인데 경비하기는 한 10분 정도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화답하는 시간이고 경배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말씀 나누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고 사역하기는 그리스도께서 서로를 통해 역사하는 시 시간 이렇게 해서 한, 한 시간 반 정도 내외로 이렇게 목장 모임의 시간들을 이제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W를 하나하나씩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강연하기보다 요 유인물 대로 우리 그동안의 목장 면 오랫동안 한 목장 리더 다섯 분을 모셔가지고 어한 파트씩 읽고 그 다음에 자기 목장에서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런 시간으로 오늘 5W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뽑힌 목장 뭐뭐 아주 뭐 탁월한 목자라기보다 이렇게 좀 기회를 제가 한번 드려보 어 보면 그래도 어, 베스트 목장 그룹에 속한 그런 어떤, 어, 목장일 겁니다. 자, 맨 먼저, 우리 환영하기, 환영하기 이 부분에 우리 오늘 발탁된 리더는 최소영 리더인데, 최소 리더는 얼마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환영하기 잘할 줄 믿고, 오늘 우리 최소영 리더 나올 때 격려해, 박, 박수로 많이 격려해 주십니다. <웃음> 환영하기를 읽겠습니다. 1. 처음 모일 때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위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 방법은 재미있고 의미있는 질문, 게임, 활동 등으로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2. 준비와 인도 방법. A. 차와, 차나 다가를 준비해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B. 자연스럽게 인도하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공면하면서꼭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 C. 목자는 각자, 각자가 각자 얼마만큼의 시간을 말할 수 있는지 언급해주면 좋다.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D. 목자는 때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이 쉽게 마음을 열게 할수 있다. E. 어떤 아이스브레이크 질문들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할 것이 있거나 기대할 것이 있으면 말해봅시다. 또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경험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라는 질문도 좋은 질문입니다. F. 목장 라이프 교재에 주어진 환영 문제가 자신의 목장 분위기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목자는 이를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 3. 주의사항 A. 환영하기는 단순히 웃거나 게임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시간이다. 마음이 열리고 서로가 편하게 즐거운 상태에서 딱딱하지 않게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시간이다. 비 적은 수라도 소외될 수 있는 문제를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에 대해 나누는 것 또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대학생활에 대해 나누는 것등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말라. 단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이다. 예. 평가 질문 평가 질문 환영 시간이 마쳤을 때모건들이 마음이 열리고 서로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는가? 이렇게 환영하기 질문 있는데 저희 목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알리아 목장에서 한 10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인턴으로 거의 있었는데 저희 알리아 이분이 목장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직장 여성들을 위해서 저녁에 목장을 열어서 제가 이제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도 5W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공식적으로 7시 30분에 모여서 7시 45분까지 15분 정도의 어,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목원들이 다들 관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어, 환영이 너무 길면 막 산으로 갔다 둘러갔다가 <웃음> 그럴 때도 있어서 저희 시간을 목원들에게 미리 공지했고요. 그래서 47시 어, 45분이 되면 바로 이제 찬양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원들이 시간 맞춰서 오다 보니까 어좀 직장 있는 사람들은 밥을 못 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간식들을 이제 준비해서 오는데 거의 목원들이 대부분 좀 많이 싸워가지고 좀 풍성하게 간식을 먹고 그렇게 나눔하면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기는 목장 라이프지에 있는 문제를 할 때도 있고 또 저희가 주부들이다 보니까 남편이나 뭐 아이들 자녀 안부로 시작해서 나눌 때가 많고요 이미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말씀 은혜 나누기 전에도 어, 또 일상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환영하기였습니다. 아니야 <웃음> 질문 어, 목장 뭐 이렇게 질를하고 싶은 말씀 물어보고 괜찮아요. 곤란하게 했더니 <웃음> 제가 질문할게요. <웃음> 네,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 최소영 목장님께서 그, 그, 인턴을 오래 있었는데 인턴 때 하고 목장 있을 때 하고 마음가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웃음> 사실은 인턴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웃음>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목장이 이제 알리아로 너무 저는 리더를 너무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배워왔고 그랬는데 저희가, 제가 분가를 못한 이유는 모건들이 계속 세 명, 조금 뭐 늘었다가 또세명 이랬기 때문에 분가를 사실 못했고요. 그래서 인턴으로 있을 때는 좀 편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는 아, 이 자리가 좋사오니 <웃음> 그런 마음이 많았, 많았는데 좀 틀린 점은 이제 제가 인턴으로 있을 때는 항상 리더를 도와야 되겠다. 무조건 리더 말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컸고요. 근데 제가 이제 리더가 되고 보니 사실은 또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을 또 같이 또 저녁에 하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사실 기도는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성령님 의지하고 뭐 이런 건 없었어요. 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목자스쿨을 듣고 한, 하면서 어, 이게 기도 없이는 안 되구나를 또 느끼고 또또 또 너무 친하다 보니까 아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 방학을 끝낸 계기로부터는 이제 한 30분 일찍 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좀 부담감도 좀 있고 또 성경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예, 목자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아주 좀 어, 예, 고지시각이 15분 쫙하게 이렇게 환영하기를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이니까 너무 처음부터 막또 이렇게 하기보다 어쨌든 알리아 목장에서 배운 그대로 이렇게 잘 흐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 이 환영하기 뿐만 아니라 어, 목장 안에서 서로에게 최고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를 아끼지 마십시오. 네, 네. 아멘. 믿습니까? 최고의 언어가 뭘까요? 자, 크게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자, 아, 저러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서로에게 최고의 언어를 언제나 아끼지 마시고 많이 쓰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언어를 아끼지 마세요 됩니다 할수 있어요? 해볼게요 잘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믿음의 언어도 아끼지 않고 많이 쓰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어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됩니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 여러분 목장 안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경배하기죠. 경배하기는 우리 조규성 집사님께서 어, 나눠주시겠습니다. 킥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팔부 목장의 조규성입니다. 경배하기 1. 목장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찬양과 경배를 하는 시간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순종하도록 준비한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없이 모이는 모임은 단순한 사교 모임에 불과하다 2. 준비와 인도 평상시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찬양이 있거든 준비하여 부른다 목장 라이, 아, B. 목장 라이프지에 나온 찬양곡을 참조하되 인도자가 목장 상황에 맞게 선곡하면 된다 C. 선곡한 찬양을 미리 연습해보고 어떻게 연결하고 각각의 노래를 몇 번씩 부를 것인지를 정한다 D. 목자와 찬양 인도자가 다를 경우는 인도자와 미리 만나 선곡한 노래를 함께 논의한다 E.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 않을 때는 반복해서 찬양하는 것이 좋다 반복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가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F 어, 마지막 찬양 때는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 함께 기도하거나 또한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함으로 마칠 수 있다 G 모임 중에 성령님의 인도가 나타나면 준비된 형식이 있더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 3 주의사항 A 모두가 익숙하고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 선곡 선정한다 선곡 B. 찬양과 찬양 잔양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C.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간단히 하고 방문자나 새가족을 위해서 필요할 시에는 설명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이유는 하, 하는 그런 설명해 주는 것이다 D. 얼굴 표준과 행동을 통해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자의 모습 자체가 훌륭한 모델이 된다 4. 평가 질문 목원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더욱 열망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어, 저희 팔번 목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이제 한두 달씩 돌아가면서 인도를 했습니다 어떤 파트를 맡아서 어, 인도를 한 것이 아니고 환영하기부터 마지막까지 다 맡아서 두자지 그렇게 해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 때는 어 찬양 준비를 미리 주부를 받을 때 라이프지를 보고 아 내가 아는 곡인지 모르는 곡인지 한번 먼저 그것부터 확인을 합니다 매체도 몇번 이제 하다 보니까 아는 곡이었는데도 곡이 몰라고 나중에 부르다 보면은 서로가 장노인도 계시는데 딱 이상하게 돼 가지고 찬양도 되지도 안 하고 또. 얼릉떡, 아이가라, 이 하다 중간에 끊는 이런 부분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마다 먼저 주요일날부터 받을 때라이프지를 보고 잔향부터 확인을 해보고 모르면 다시 이제 한번 들어본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은 그러고 또다 아는 곡이더라도 저는 보통 이제 한곡 정도는 더저 나름대로 어, 선정을 또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거 잔향 마지막 곡에 어, 자, 그 그잔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또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곡 정도는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통 두 곡, 세 곡이 나오는, 세곡 정도 나오는데 저한네곡 정도 이렇게 잔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향을 부를 때 여기도 보니까 몇번 부를 것이 미리 선정을 해라 했는데 이제 시간을 보고 우리가 앞에 한영이좀 많았다면은 어, 한 번씩 부르다가 안그 미리 우리가 두 번씩 두 번씩 부르겠다. 그럼, 이걸, 첫곡두 분, 두 곡째 구분, 뭐, 세 번째 두 분, 아니면, 1, 2번 두 분을 마지막에는 한 번을 본다든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끊어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목장의 분위기 같은 경우는 다 좋습니다. 장로님이고 뭐, 다안수집사님이래가지고 모이게 농담삼아할때 당해한다고, <웃음> 그렇게, 이야기 <웃음> 농담을 하긴 하는데, 그게 좀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목장에 모군들 한 열한 명 정도 되는데, 참석 하는 인원은 보통, 작년에 이제, 어, 김경일 장군이 말씀하시는데, 김경일 장군이 다섯 분이 모였는데, 한 분은 또 목, 어, 분가를 하시고, 지금 올해는 네 명이 지금 모입니다. 이 모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 출석하는 거는, 출석하는 분은 한 일곱 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세분 정도는, 두세 분 정도는, 어, 주일 출석이 사실 좀 힘들고, 또, 그래도, 전화는 잘 받으시니까 또 좋습니다. 전화를 드리면은, 안부 전화를 드리면, 잘, 전화 잘 받고, 대답도 잘하고 하시니까 좋는데, 그런 부분들이 늘 문제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도 이제, 첫 모임을 하면서, 장로님들께 어, 이 목자만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 목, 뭐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전화를 해서, 같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서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위기 좋고, 그 다음에 찬양 같은 경우는, 어, 다 좋으십니다. 신영음 장로님도 그렇고, 김원대 장로님도 그렇고, 다 크게 부르시고, 분위기는 <웃음> <웃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한무식 이제 찬양이 좀, 어, 있는 것, 있는 것들은 우리 박자가 안 맞고, 좀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은 그런 데서 서로 이제, 박수 치고 특히 신영을 장로님 같은 경우 는 분위기를 잘 맞춰서 박수도 치시고 또목소리도 크게 하시니까 목장 모임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목장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속해 있는 분들이 줄 출석을 또잘 하고 또 함께 목장 모임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올해는 한뭐세 달에 한번 정도는 목장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설봉목장 궁금한 거 뭐든지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봉목장의 <웃음> <웃음> 특징은 안수집사님이 예, 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 좀 우리 교회 직급이 있는데 장로가 리더지 안수집사가 어떻게 리더가 될수 있냐 우리 참 교회가 그런, 그런 면에서 굉장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음, 그러니까 리더로 안수사가 세워지니까 장노님이라도 그 목장 안에서는 조주사님이 리더라 그죠? 조주사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노님들하고 인도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럼 제일 좋, 좋은 게또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장노님들하고 하면 좋은 거 아, 네, 좋은 좋은 분위기죠. 그런데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네, 아주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팔분 목장 우리 한번 경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럼 언제나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 시간 자체가 많은 뭐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 그럼 그 찬양하는 과정은 인간 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되는 시간, 할렐루야. 그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라는 것, 찬양의 시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기름 부으심이 그 우리 모임 안에 이 찬양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언제나 리더는 하나님 오늘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말씀 나눌 때, 예배할 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야 찬양 시간에 하나님과 접속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신뢰할 말씀을 10편, 22편, 3절 거기 적어놓으세요. 10편, 22편, 3절. 언제나 이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언제나 이 말씀을 주장하세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이다 하나님 어디 중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계속 증가시키세요. 아멘. 알겠어요? 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뭐, 참, 뭐, 이렇게, 뭐, 거창한 어떤 반주나 뭐, 좋은 싱어들 대동해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꼭. 이시편에 나오는 이 찬양은 함께 성전에서 몇몇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악기와 상관없이, 그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그리고 이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신다, 임하신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이 믿음을 계속 목장 안에서 계속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음. 혹시 찬양하기에서 혹시 궁금한거나 목사님께나 또는 여기 질문하시면 우리 리더 중에서도 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자, 환영하기나 경배하기에서 목장 모임에서 뭔가 좀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소입사님.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음악적인 감각들이 다좀 떨어져가지고, 어, 잘 아는 곡인데도 박자를 맞춰가지고, 자영하기가좀 힘들어가지고, 네. 그, 또잘안 부르는 친구도 있고, 네. 그래서 유튜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어.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어, 합니다. 좋은 제, 컨셉입니다. 제 그죠? 저는 옛날에 박사민 사모님께서 아. 그, 그때 그, 그 목장에 잘 모르는 분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한 들려서 네. 저도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아, 하고 있어요. 그가 아주 좋은 좋은 일 그죠? 어. 그 대신에 이제 중간에 끊기는 게 있습니다. <웃음> 연결이 안 되고 찾아 가지고 하는데 <웃음> 중간에 광고도 한 번씩 나오고 <웃음> 그래서 <넣어봐서 웃음> <웃음>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가령 네. 가령 요즘 아, 유튜브가 잘돼 있으니까 유튜브가 잘돼 있으니까 이제.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라이프지에 있는 잔양 곡을 무조건 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인도자가 선곡해도 된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요즘 우리 예배 때 부르는 어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리더의마음고쳤다 그러면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그죠? 딱 와서 그거 계속 한곡 한곡 할 때는 중간에 광고안안 오거든 그지? 두곡세곡 곡 부를 때 광고가 나오지 맞죠? 그걸 또 리플레이 해가지고 크게 틀면은 보면서 같이 또한번더 부릅시다. 다시 리플레이. 또한번더부르시다 리플레이. 그렇게 하면, 그 유튜브 틀면 반주가 아주 화려합니다. 맞죠? 네. 예? 예. 좀더 욕심 있는 사람, 뭐, 그거다 뭐, 뭐, 학성기나 블루투스 스피커 <웃음> 집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다 해가지고 딱 틀면은, 예. 노래방 못지 않습니다. <웃음> 그죠? 막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거든.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친구 목장할 때, 카샤트를 들고 다니더라, 카세트그 친구 목장이 그때 다 불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이제 부르니까, 곡을 잘 모르니까, 그 카샤트에 녹음을 해가지고, 그 곡을 녹음해가지고, 목장 모임 때 털어주고 그러더라고요그 정도의 찬양 어떤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아, 우리 지금 찬양이 안 산다. 그런 아이들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은 예, 컨셉입니다. 어, 이 시간에 그런 아이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에로스 애로사 없나요? 에로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좋던데요 하는 좀 좋은 사례도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예, 딸이 <웃음> 아빠. 화으로 보기는 그런데요. 식사를 하고 매주마다 목장 모임을 하는 데 있습니까? 한천들 아, 주세요. 매주, 거의. 아, 저기는 시, 무조건 밥부터 먹고 차또 <웃음> 요소 목장도 그럽니까? 네, 뭐 원래는 아닌데 네. 요 앞에 요소 목장 자체는 계속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목장도 많지는 않네요. 식사하시는 분들은 식사 대접을 집에서 하시는 사니까 네, 좀 대답해 주세요. 네, 대접 대답 나오세요. 대접은 누가 합니까? 아니, 처음에는 우리 여우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각 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네. 전부 식당에서 아, 그 누가 또 대접을 하냐? 대접은 돈은 누가 우리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 돌아가면서 냅니까? 네. 예. 붐빠이 하면서 하다또 <웃음> 저쪽에 우리 세군사님 목장은 짭니까? 해비고 도가지고 네. 네. 네, 그럼 그 목장 한달해 헤비 얼마 거둡니까? 이만을하 매일 먹고 아, 하고 네. 먹고, 그럼 먹는 거 됩니까? 남아요, <웃음> 남아요? 네, 자주 안 먹겠죠? 간거 먹을 때 주로 전통제적국 가면 너나 저 목장 볼수 있습니다 <웃음> 아, 김밥, 라면? 네, 그렇게 먹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또, 응? 그게 좀 궁금해서. 아 그게 궁금해서.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장들이 아, 식사를 하고.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목장들이 식사와는 매주 안 한다는 거죠. 두 목장 지금 여기서는두 목장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간혹는 하겠죠, 그죠? 간혹은 식사 모임 하고 하지만 매주 그때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주 하는 목장이 있더라. 어, 그런데 조금 희귀하더라. 아시겠죠? 오케이. 어디? 장로회이도 매주 하십니까? 네, 뭐 네, 저는 아닌데 처음에 음. 어, 8시에 모였더니 다들 식사를, 얼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모임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 7시 반에 모이는데 각 가정에 돌아가면서 그 가정에서 준비해서 메뉴가 다양합니다 뭐당수육도 준비하고 통닭도 준비하고 식사 대접 준도 하고 통닭도 <웃음> 어, 어, <나트에 웃음> 하고 어리 두고 올라가서 음 그렇게 해서 음좀음 집에서 준비하고 음 특별히 음좀 특이한 거는 나이가 좀많은데도꼭물한 음 개씩 남가가지고 음 주무에 이어드리는 경향을 좀 있었어요 음 그렇게 하니까 좀 부담도 덜되고 네 자연스럽고 또네 식사를 하게 되니나 네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여기 앞에 뭐 아이스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게그 그걸 크게 그게 신경 쓸 의미가 별로 없어서 네, 맞습니다. 있고 또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집에서 식사를 한, 하면서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차라리 네. 그, 그 모임 그워을이 이 모임보다 음.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게좀더 실제적으로 맞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참저희은 음. 이때까지 그렇게 죽여왔습니다. 네. 집에서 식사 준비한그참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그죠? 보통 정성이 좋아서 네, 좋아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음. 서운한건없었니까밥 먹다가 참아시는. <웃음> 다들 좀 다이어트도 하시고. 살 <웃음> <웃음> <잘> 맞았대. <웃음> 그럼 일단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어. 뭐 상반기 하반기를 한번 식사를 하든지, 오케이. 뭐 어떤 뭐 네. 행사가 있건 하면 식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장마다 어떤 이제 이제 어디에 조금 집중할 거냐, 그죠또 나눔이 또 좋은 목장들은 또 나눔이 집중하는 먹는기 먹는 이상 먹는 뭐이 입이 열려야 이. 목구멍이 열려요. <웃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 말씀대로, 뭐, 자녀하기, 웰컴 필요 없이 식사하고 나 마음 쫙다 열려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또이 모임은 또 먹다 보니까 거기 또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작해야 될나눔들이 조금 또 모임은 구성원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또 가야 될 시간 쫓기고 하다 보니까 아쉬워서 이렇게도 바꾸 갔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다음 나, 나가겠습니다. 말씀 나누기는 우리 강희수 권사님 나누주시겠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말씀과 기도 목장에서는 말씀 나누기에 대해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분위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는 지난주일 예배의 본문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다. 그 방법은 모군들이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나누고 믿음의 언어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시간은 목자가 교사로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성경공부나 주일 예배의 축소판인 구역예배가 결코 아니다. 인도 방법. 모임 교재에 나온 질문으로 꼭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일 예배의 말씀과 동떨어진 주제는 피하도록 한다. 나눔에 들어가기 전에 인도자는 다시 한번 설교 내용을 약 3분 정도로 요약하여 들려준다.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은 아니다. 목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말씀 요약을 부탁하여 하면 된다. 나눔을 위한 질문으로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었거나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로 시작하면 된다. 인도자는 모든 대화를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누가 질문을 했을 때도 가능한 한 자신이 답하지 않아야 하며 성령님께서 다른 모건들을 통해 말하도록 해야 한다. 한두 사람만 집중적으로 말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한 사람이 말할 때 모든 모원들이 긍정적인 표정을 가져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 말씀 나눈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원들의 아픔과 실패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필요에 따라 간단한 메모를 하여 이를 사역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쓰면 좋다. 말씀 나눈 시간은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적용을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라. 적용이 없는 말씀 나눔은 유산된 임신과 같다. 말씀 나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시간이다. 주의사항, 나눔 시간은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다. 따라서 인도자의 역할은 성경 교사나 설교자가 아니라 모공간의 투명한 나눔의 촉진자이다. 대화가 형식적으로 흐를 때는 솔직하고 투명한 대화를 이끌기 위해 인도자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여는 말을 할수 있다. 나눔 시간은 잡담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는 신변 잡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자신의 아픔, 슬픔, 걱정, 소원, 기쁨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이다.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힘을 얻어 승리에너지를 말하는 시간이다. 또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았으면 그 실패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다. 나눔 시간에 나온 깊은 내면의 이야기는 철저히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목장 모임을 시작할 때 목장 규약을 통해 미리 약속하여 실천케 한다. 평가 질문. 모원들이 적극적으로 나, 말씀 나눔에 참여를 하였는가? 솔직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었는가? 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나누기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저희 말씀과 기도 목장은 먼저 주일 말씀 제목을 숙지하고 어, 주일 말씀 본문을 함께 읽거나 교독하면서 시작합니다. 말씀 중에 특별히 감동받거나 감동받은 것이 있다거나 또 삶에서 적용할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따로 설교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진 않지만. 각자 필기한 노트를 가지고 오시거나, 또주일 설교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더 듣고 오시거나 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 모고는 모두 7명인데, 음, 서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또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나눌기가 하셔서 항상 시간이 빠듯합니다. 따로 순서는 정하지 않고 먼저 감동되는 대로 자원해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도전받기도 하고 어,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또 자신의 삶의 어떤 그그 그 삶의 삶을 오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박장대소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또 위로와 격려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도 하는데 가끔은 새길로 음, 새기도 하고. 음, 또한 분의 이야기가 너무 또 길어지기도 하지만 은 모근 중에 타임키퍼 역할을 하시거나 또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지혜롭게 또 커트도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가족이시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는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나누 중에 어떤 모근의 새로운 결단 예를 들면 기도의 집 파트 스텝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귀한 결단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목장 모임을 굉장히 사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허미역집사님께서는 정말 매주마다 목장 모임을 안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정말 반강제적으로 때로는 목장 모임을 이제 매주하게 되는데 이분은 사실 주일 성수가 조금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목장 모임이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받아서 요즘은 주일 예배 또는 오예배까지 후 성수하게 되시는 그런 귀한 발전을 하고도 계십니다. 저희 새날교회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두 날개가 있는데 목장, 매수, 목장 모임에서의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 대그룹 예배의 감동을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각인시키고 또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과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우리 전체의 모건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지고 모건 간의 유대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는 우리 모건들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경해 주세요. <웃음> 심하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 나눔에 대해서 뭐좀더 이렇게 목사님한테 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구역예배는 구역예배, 어, 자, 예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 어자예 인제 고분에해서 그 제가 뭐 이제 가다부타 얘기는 안 하겠고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의 장점이 있고 또 우리 목장 모임은 목장 모임에 이제 각 장점이 있는 거죠 제가 그첫 시간에 설명했죠 구역 예배는 약간 친교와 또 어떤 그런 모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교재와. 친교와또 어떤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 뭐 우리 목장도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많죠. 근데 이제 또 목장 모임에또또 또 장점은 장점대로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추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소판의 구역 예배가 결코 아니다란 말은 한 사람이 우리 옛날에 구역 예배 때 구역 예배 인도자가 일종의 약간 설교하듯이 약간 그렇게 예,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다. 설교하는 시간이거나, 뭘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하세요, 던져주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쓴 거지, 뭐, 구역 예배를, 뭐, 뭐, 뭐 이렇게, 그거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마음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쵸. 없을 겁니다. 너무 그 마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 자, 또. 음. 자, 없으면, 자, 여러분, 이 시간 바랍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맞습니까? 내 혼과 영과 관절의 고수를 찔러 쪼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는 어떻게 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임들 자꾸 연결시켜 나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일 예배 메시지를 나누니까 우리 목원들이 주일 예배 메시지에 더 경청할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들은 말씀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것들을 서로 확인해 주고 나누는 그 자리가 너무 또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주일 예배에 대한 메시지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또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시간, 이 워드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오늘 그 예를 하나 해주셨네요. 그죠? 주일 성수가 안 됐는데 목장 모임에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절승수가잘 되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게 된다. 그 그러니까 믿음이 드럼에서 나고 그 드럼에서 말씀 나눌 때잘 들렸다. 오케이. 예, 목사님, 음. 저희, 저희, 저희, 저희 목장에는 가끔 예, 출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주일 그 주일 말씀을 나누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한번씩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경을 읽고 그거는 하는데 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 생각이 그러면 좀저 한영 뭐 이런 경도도 좀 빨리 마치고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네, 그아니그 목장에서 또 그렇게 하길 원하면 하면 되는데 제 메시지가 요즘 사십 분 사십오 분 이렇게 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렇게 잘 집중할 수 있을런지 하는 의문이 하나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 주일 설교 다 끝나면 이 유튜브 바로 제 설교가 올라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지금 목자 숙굴까지 지금 이거 유튜브 올라온지 난 몰랐어요. 우리, 우리 지금 얘기 본 전도사님이 막 바로바로 바로 올리거든요. 이번 주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업로드가 좀 늦었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죠?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주일 예배 참석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모건에게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스마트폰, 우리 홈페이지 안 깔아도 유튜브 쳐가지고 김수건 목사만 치면, 사실 새날개만 치면 언제나 내 설교가 지금 탁 이렇게 뜨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찬양까지 이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카메라 돌아가기 때문에 안, 해중석에 <웃음> 앉아서 멍, 멍 때리고 있는 성도들 다 지금 전 세계 <웃음> 오픈됩니다.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그, 그, 유튜브 뜨는 화면이 이 모니터에 안 떠서 를 모르지만, 찬양 때, 그래서 제가 너무 돌리지 마라. 돌리지 마라.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예. 그런데 이제 좀 돌리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좀 돌리면 정신 좀 차립니다. <웃음> 아시겠어요? 좋은 사람 없고, 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양 시간은 해중들 다 돌아가고요. 지금 다 돌아가는 게 유튜브는 뭐 지금 뭐 누구든지, 어느 세계든지 미국에서 내 지금 목자수을 강의를 저, 우리, 바깥에서 <웃음> 미국 아이얌에서 내 목자, 수을 강의 다 들었다는 거. 다 듣고 피드백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 그러면 주 설교 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들었는가 확인하고 들어보라 하고 수요일에 모이면 되잖아. 맞죠? 네. 목자 모임 때 들어도 되지만 또뭐 잠잘 때 쓸데없는 막 유튜브 해가지고 뭐, 뭐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그죠? 그 그런 목원들에게 예배 들었던 안 들었던 간에 목사님 설교를 다시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기를 삶에 자꾸 젖도록 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안다 목장 모임 때 와서 하면 문제가 해소가 되겠죠? 응? 한 친구는 아직 스마트폰이 아니다. 예. <웃음> 한 친구는 스마트폰이 아니다. 예. 자자 그걸 요명 집사님 예. 있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그 요약 t 이좀 좋으신가 보지 오케이 잠깐 사실 해보면은 예. 이게 제대로 설교를 그, 그 내용을 제대로 다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자그럼 제가 바로 팁 드릴게요 <웃음> 어, 지금 우리 게 홈페이지는 지금서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대문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딱 들어가면 방송 요청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클릭에 들어가면 내 설교가 원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매주마다 한 자도 안 틀리게 올라갑니다. 내 설교 원본 주일 새벽에 다 바꾼 것까지 딱 기도, 어떤 때는 기도 그거 좀 보도록 열어주세요. 어, 좀, 그렇게, 그런 게어디노 <웃음> <웃음> 그러니까, 바로 이 시간에, 어, 그러면, 요문조사는 내 원고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원고만 몇번 읽으시면 훨씬 더 이야기 잘될 겁니다. 그걸 좀 활용하세요. 예? 꼭 요약분이 따로 안 나와도, 설교 원고가 크게 A4에 15포인트 걸로 올라가기 때문에, 60대들 다볼수 있습니다. 다볼수 있으니까 저는 원고 설교를 하니까 거의 거기 보면 내설교똑 거의,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 좀 활용하시고 네, 저쪽에 지금 예, 예. 정서는 아니다. 꼭그 정설은 아니다. 꼭그 목사님들 요약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도 예. 여러분이 적용 목장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목장은 요약을 안 하고 주일 말씀 들은 걸 각자 은혜 받은 대로 나누어 보기. 이거 많이 할걸요. 그렇게 주로 하는 목장 손들어 보세요. 네,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네, 지금 많아요. 또 아, 제가 조금 한번 반응해 주세요. 우리 목장은 설교를 누가 요약해주며 하는 목 장입니다. 한번 손들어 주세요. 네,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요 이렇게 지금 하, 하고요. 우리 목장은 한 분이 고정적으로 설교 요약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분. 그는 누가 합니까? 예, <웃음> 네.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웃음> 하면. 저희도 사실 저도 이제 인턴이 되면서 예비 목자가 되면서 작년에 그 저희 목장에. 강요 아닌 강요로 제가 지금 그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로 제가 메모를 했지만 그걸 요약해가지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5분, 20분씩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펼쳤다고 하면 지금 제가 한 1년 정도를 했거든요. 1년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요약하는 방법 제나름대로 이게 정리가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게 시간이 단축이 되고 목사님 설에의 그 요약을 갖다가 딱 하고 난 다음에, 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느꼈던 부분,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을 제가 먼저 풀기 시작하거든요. 음. 저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그 최승홍 저기 형자 집사하고 거기가 사실은 주의정수가안 되는 가족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목사님 말씀을 못 듣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일은 안 하는데, 목장 모임을 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나눌 때, 어,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안 들었지만, 제가 그 요약을 해가지고, 예, 전달을 하면, 안 믿는 가정이고, 그 뭐냐, 승호경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믿음이 있지만은, 음. 와이프는 지금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잘 모르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목장님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또 풀어서 쉽게 이렇게 구현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아, 그, 그렇게 하시면못안 듣고 오셔도 안 듣고 오셔도 누군가가 한 분이 그래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저것도 네, 좋은 방법이고 자기 나름대로 함, 하면 되는데, 에, 한 가지만 또 우리 조금 이제 고집시다. 그러니까, 어, 설교를 꼭 요약해줘. 그대로 어떤 은혜를 받기에아 각자 설교를 받는 통로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어떤 분은 막 앞부분에서 먼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시겠죠? 앞부분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또 자기한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좀, 이제, 뭐 말씀 나누기도, 그죠? 한번 계속해서 조금 다른 분에게 기회를 잡고, 주모로 해서 우리 목장 모임이 말씀 나누기 패턴이 너무 한쪽으로만 굳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한번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못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1년 했는데 저희가 아. 새로운 목원들이 생겼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혼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한 명이 더 들어가지고 목 나눔 음.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 이제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한 분에게 다음 주 설교는 네가 요약을 좀 해보래. <웃음> <응>. 그렇게 <웃음> 과감하게 떴더니 네, 네, 네, 저희가 2 주마다 하니까요. 네. 한 주는 제가 하고 그 다음 주 모임 할 때는 이제 그분이 하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설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설교 말미에. 음. 설교하시는 걸 어느 정도 목사님 말미에는 우리 또 다시 기억할 게좀 미래 요약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웃음> <웃음> 자, 아니 그런 설교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웃음> 그래 하면은 우리. 목장 보니 성난 회생하고 풍고지어맞나보니까 아들도 또 꺼우면 다이자꾸. 그래 이제 뭐 이거 이야기하면 긴데 <�ags> 자 주사리 이렇습니다. 그원투설리 설교하면 쉬워요. 제가 뭐 줄여딱 해놓고 1, 다음에 2, 3, 결론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지향하는 제 패턴이거든요. 이제 요즘 제가 설교는 그냥 이게 딱 1, 2, 3 이런 대지 설교가 아니라. 쭉 말씀을 쭉 이렇게 흘러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참고를 할게요. 네, 가능. 아니면 우리 보고서도 시말미만 <놀리만 놀리만> 예. 좋습니다. 네. 예. <놀리만> 기가맞습니다 네. <놀리만> 네. 예. 아니요, 제가. 말하기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은 말 안하십니다 음. 처음에는 각자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하라 그 거기 막 인식이 돼가지고 뭐한한거했다가 음. 이제는 그냥 냅두고 음. 하고 시, 하기 싫으면 말하지 말요 이제 <웃음> 아니, 그래 돌아가면 나중에 음.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음.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이 집사님이 어. 네. 집사님 나는 힘들때 예수님 십자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 전부 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녹아 네. 성령님 역사 하신다는. 네. 네. 성령님 역사 하시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자이 시간이 우리 다 남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정은찬 장로님 복음 전파 나눠 주시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예, 도종목장의 정은찬입니다. 어,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불행의 열정으로 품고 나누는 시간이다. 그 방법은 한주 동안 각자의 VIP들을 만나 전도한 경험을 나누고 불신자들과 의미 있고 창조적인 관계를 맺도록 격려하며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목장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실천하는 시간이며 목장이 창문을 열고 외부의 불신자들과 교통함으로써 자칫 고립될 위험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인도방법, 모임 시작부터 목장 모임의 영광은 분식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모원들이 관계 안에서 불신자를 찾고 그들과 관계를 맺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자신의 VIP를 만나 어떤 전도활동을 했는지 자신의 VIP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불신 이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불신자, 아, 이웃의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아, 다가가 관계를 맺는 법, 생일에 초대하기, 음식 만들어 나눠 먹기, 나의 재능을 통해 섬기기, 인사 잘하기, 취미 활동 등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모임 때마다 빈방석을 놓고 VIP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열정이 항상 타오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추수행사, 목장, 전도축제, 알파코스와 목장의 추수행사, 식사, 초대, 소그룹 알파, 알파를 위해 목장,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교회 전도 활동을 기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기, 빈방석을 위한 기도, 어, 모임 때마다 내가 품고 있는 VIP를 의미하는 빈방석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어, 기도 친구 만들기, 모금간에 짝을 지어주며 매일 서로의 VIP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연합통성기도, 불신자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의 활동을 끊기 위해 통성으로 연합하여 기도한다. 방문기도, 기도 친구와 함께 VIP에 사는 아파트나 주택주의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 그더 좋은 목장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저희는 먼저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주일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나눔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목원들은 다들 너무너무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목장입니다. 가통만한번 올리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정말 그 리더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목장인데 한간에는 뭐 먹는 목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식사들을 다들 뭐 하시는 그런 목장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어 저희 목장은 먹는 목장은 아니고요. 사실 정말 어참 모이기에 힘쓰고 또 어떤 목거은 어 이번에 우리 그 방학 기간 동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목장 그 매주 우리는 모이는데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목장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장 그 해처모이기 할때에 그럼 그쪽 목장에 가셔도 되는데 우리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너무 회개가 된다면서 그때 말을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좀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목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 목장의 그 장점은 첫째 어,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목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령층이 아주 어, 굉장히 넓습니다. 어, 40대 초반부터 해가 60대까지 어, 이렇게 좀 넓고요. 그 다음에 나눔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함이 각자가 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한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오픈하는데 뭐 어떤 경우는 혼자서 좀 많은 시간을 하려 하는 그런 모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우리는 3분 정도만 이렇게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도 5분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모건들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그 다음에 그 삶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 목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외부에 나가지 않고 우리 목장 안에서 기도하고 나누고 그분들에 대해서 좋은 점들은 굉장히 오픈을 많이 합니다. 아 우리 이렇게 뭐 방송국에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픈을 좀 많이 하고요. 기도 제목이라든가 그 가정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목장 내에서 기도로서 중보하고 이렇게 하는 목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좋은 그런 부분은 서로 챙겨주고 좋은 일을 톡에 딱 올려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축하를 많이 해주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도 올리게 되면 예, 중부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 톡에 계속 올라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뭐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흠도 참뭐두 아, 가지 있긴 있는데 <웃음> 그 흠은 어, 서로가 성기려고 하는 식사 대접을 순서별로 그냥 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어, 자기가 오픈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그런 습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 서로의 그 마음들을 오픈을 하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 그 모금 가운데서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처음에 적응이 잘안 되고 다른 교회에서 적응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 가지고 그 마음을 완전히 오픈을 하고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어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요일만 되면은 그냥 목장에 오고 싶어 가지고 만나고 싶어 가지고 안가를 하는 어 그런 어 모건도 계시고요. 사실 지난주 우리가 그 목장 모임 할 때에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목자 스쿨에 너무 좋더라. 근데 어 예비목자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김태근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참 이렇게 서로 앉기도 하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 그분들이 얼마나 목장 모임을 하면서 자기의 그 어, 내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오픈하고 어, 그다음에 신앙이 쑥쑥 자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 사실은 제가 제일 부족한데 너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님 창우님 잘하시긴 잘하셨는데 원래 치지는. 여기 우리 부목사님 좀이교구 이 부목사님 일어나서 손좀 손 드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목장 자라하는 시간이 아니라 늘 좋은 목장에서 이 복음 전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5분 동안 이야기하라그랬대요 자기 목장인 줄알아 실근하고 이게 한 달이 건너면 이렇게 전달이 된다. 네. 네. 어쨌든 예 네. 나는 전자총대님 그목장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계시고 이거 오픈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 자랑만 시큰하고 뭐 어쨌든 예 잘하고 계시는 제가 알고 있고 <웃음> 자예 그만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위트니스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 이게 이 부분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여러분 요 원래는 요 위트니스 요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해주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전도 상황들 나눌 때 대충대충 나누시지 말고 낱낱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눠주시면 그 나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가 우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더니 사도 행전에서는 계속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됐어요. 아시겠죠? 그 시간에 한강 영광받으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VIP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했어. 찾아갔는데 거절당해서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실패담, 또 접근담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샅샅이 나누어서 모근들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러므로 해서 뭐냐? 우리 힘으로 하지만 목장 안에서 계속 그분을 기도함으로 다음 주 찾아갔을 때아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다음 주 찾아갔더니 어? 이상하게 반응이 많이 달라졌어. 그걸 통해서 누가 하시느냐. 아,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그 목장 모임 위턴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 인간적인 노력만 하니까 안되고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닿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나누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 주또 대시해보고 적용해보고 와서 또 나누고 아 우리 또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약해서 더 기도해줘 내가 다음 주 목요일날 만날 건데 목요일날 우리 리더님 고그 부분 기억해서 그 시간에 날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해주게 짝을 만들어서 두 사람 해주게 그렇게 해서 기도받고 나가보는 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뭡니까 현장에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위트니스가 그런 것들의 한 목장에서 터지면 굉장히 파워풀한 위트니스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네. 어, 원래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해보기를 좀 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시간을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하기 요 부분을 나눠주실 분은 우리 강명근 장로님이십니다 네, 지금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조금 전에 또 오시, 오시고 바쁘신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예, 네, 감사합니다. 제 목장의 사역하기에 대해서 소개를하겠습니다. 목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각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 나타나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시간이다. 지체들이 성령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서로의 약함과 필요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마음이 상처와 몸이 어, 아픈 지체들을 치유해주며 사단에 의해 공격받는 영혼들을 자유케한다. 인도방법, 말씀 나누기 시간에 새롭게 알게 된 서로의 기도 제목과 피를 위해 중보기도 해준다. 모임 때마다 한 사람 식정해 성령님께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축복할 것인지를 묻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 함께 기도해준다. 몸이 아픈 지체들 위해서는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치유기도를 한다. 음, 사단에 의해 공격받는 지체들 위해서는 명령기도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 다양한 기도방법, 예 침묵기도, 통성기도, 한문장기도, 치유기도 명령기도 짝기도 등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서로 안에 흘러들어가게 한다 주의사항 사획시간의 기도는 결코 목장 모임을 만 위한 일회용 기도가 아니다 모건들은 서로 나눈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다음 한 주간 동안 매일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힘써야 한다 자신의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를 숨기고 부차적인 기도 제목을 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타인의 기도 제목처럼 위장하거나 진실한 마음 없이 무승의하게 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평가질문.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한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갖게 되었는가 예, 어, 저희 목장의 사역하기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를 어, 저희들이 이제 그 목장 모임은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 작년 한 10월경부터 우리 그 집사님들께서 그 저희 목원들께서 어, 기도시간을 따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예비목자께서 이제 기도 시간을 인도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한 시간을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제 한 시간을 진행하다 보면, 어, 이제 그 시간에 기도 모임을, 기도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별도로 한 시간이 더 생겨서, 그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때 저희들만 하지 않고, 저희 마을의 다른 집사님들도 같이 초대해서, 그래서, 마을 기도 시간을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기도 시간에 특별히 하는, 진행하는 방법은, 어, 3, 먼저 찬양을 한 10분 정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기도 제목 카드 있지 않습니까? 1, 2월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한 30분 정도 그, 갈수 있고, 저희들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그 중간중간에 어 기도 제목을 이제 단락을 바꿀 때마다 먼저 이제 같이 그 그걸 합니다. 찬양도 한두 번 하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한 20분 정도 남기고 나서는 우리 그목 목장의 목원들하고 그다음에 어 마을에 우리 같이 온 형제들 보통 한 7, 8명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랗게 어 둘러서서 어, 항아리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안으로 초청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분들이 둘러서서 이제 그분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분의 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가 듣고 같이 기도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면 한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특히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어, 중간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안 내기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장 집중적인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아이들 진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또그가정의 여러 가지, 어, 문제들, 또 재생적인 문제들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라는지 이런, 어,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였고, 어, 저희들이, 어, 어,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기도 시간을 1시간 정도씩 가지고 나가 보니까, 어, 저희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간증들은, 어,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1시간 말고 좀 더, 더 가지자 이래서 지금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지금, 어,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에서 기도 모임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어, 현상이 있고 어, 저희들이 또 주위에서 하는 것은 이제 말씀 나누기 시간에 그리고 삶을 나눌 때 어,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삶을 나눌 때 보면 은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히 또 기도하기도 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한 집사님께서 자기가 집에서 어, 매일 두 시간씩 기도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 이렇게 치유 기도가 조금 요즘 되는 것 같다. 우리 교회 치유 사역자는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어, 모군 중에 한 분이 몸이 좀 불편하신 그 기분이 조금 이 다운되고 어디 아픈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디프레스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분께 이제 치유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치우기도 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치그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받으신 분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조금 예전의 목장모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었던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더 노력하려고 하고 예, 여러분들께서 도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기도, 기도 모임이 목장 모임은 아니죠? 예, 목장 모임은 아니고 네. 기도 모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 아, 아, 아, 아, 아. 목장 모임 마치고 나서 바로 그한 시간. 오, <웃음> 예, 사실 처음에는 목장 그 기도 모임을 가진다는 게 조금, 어, 걱정도 되고 잘 될까 생각했는데, 어, 한 3개월 정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정말 크고 작은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우리, 아, 저, 배들처치 간 팀들 있지 않습니까? 갔다가 이렇게 올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가 뜬니 뜨니 안 뜬니랄 때 저희들이 그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태풍이 일본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날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등등의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이 기도사역이죠. 맞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고 어 우리 이제 우리 은혜마을 같은 데는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따로 떼어내서 기도 모임이 열린 데에서는 굉장히 좋은 또 케이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 또 이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 목장은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위터니스로는안 되니까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우리 목장 모임만 전도하러 나간다. 이런 목장도 일어나 길 축복합니다. 맞죠? 또 이렇게 목장이 하듯이 또 맞죠? 우리 목장은 우리 워싱 그 목장 모임 때 찬양이만 너무 이게 좀 아쉬워가지고 우리는 주일 축제 예배 무조건 우리 목장 모임 앞자리에서 우리 자리를 선점해서. 그, 50, 30분을 우리가 누리고,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목장 모임이 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맞죠? 예, 네, 그렇게 또. 우리 목장 모임은, 이 목사님 말씀만 가지고도 이게 좀, 이게 양이 안 차가지고, 예, 네, 큐티도 또 나누고, 네, <웃음> 그죠? 예, 네, 그렇게 또 발전되길 축복합니다. 네. 아시겠죠? 풍사이 초중에는 또 수요일 모일 때는 하지 만 카톡을 통해서 매일 큐티 하는 것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렇게도 좀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사역하기 이 시간이, 이제, 이제, 우리 교회는 자꾸 이제 기도가 자꾸 풍성해지니까 이 시간이 자꾸 많이 풍성하게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원들에게 언제나 도전하세요. 목자들은. 언제나 도전하는 것이. 가령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나 금요 기도나 주일 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 생활 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냐. 개인 골방 기도를 언제나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여기서 불을 진하게 떼어가지고 떨어져도 그 불길이 계속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골방 개인기도와 우리 연합체 기도가 함께 동시에 불이 붙으면 가속도가 확 살아난다 그래서 언제나 개인기도, 골방기도를 여러분 도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개인기도 시간을 어떻게 갖고 있냐 늘 관심 가져주시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교회니까 우리 목자들이 의식을 좀 해주세요. 의식을 꼭 해주세요. 어, 우리 목장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 또 하다못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어, 이 우리 목장 모임 대신에 기도의 집에서 우리 앉아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려본다든지 목장 모임 대신이 아니라도 괜찮죠. 다른 시간에 그렇게 특히 수요일날 8시부터 10시, 수요일날 8시부터 여러분의 목장 모임을 할 동안에 이 자리에서 그 우리 기도의 집 예배자들이 코어 멤버들, 그러니까 제고로 어, 리더급에 해당되는 멤버들이 2시간 말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중보 예배 드리는데 어, 제가 부탁드리기는 한 번씩 여러분 목장 모임을 잠깐 앞에 잠깐 어, 고인원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두 시간, 여덟 시부터 열 시까지, 풀은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원 세트, 투 세트로 나가니까, 한 시간, 원 세트 또한 시간, 원 세트 나가니까, 한 시간 정도 같이 앉아서, 같이 기도지 예배를 드려본다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 제가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런것도그 예, 변화를 줄수 있는, 변화를 줄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도전해 주세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목장 무조건 필수다. 내가 혼자 기도하니까 너무 외롭다. 같이 우리 손 들고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도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자, 혹시 여기 기도사회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좋은 또 제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 정도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혹시 음?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또 했더니 아주 좀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는 사례도 지금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한 가지 목이 일 목장님. 그 거기는 아이들 있고 신혼 그 가정도 있고 격주로 모이고 하는데 이 워크 사역하기가 잘 됩니까? 애들이 엄청 나잖아요. 그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 사게 됩니까? 오. 네, 네. 네. 아이들 써가지고 그 시간에 많이 방해가 될수 있을까도 어떻게 하는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네. 오케이 네. 따로 기도 시험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오케이 자 혹시 질문 없죠? 네 자, 그러면 목장 안에서 치우기도는 여러분이 쭉 보시고요. 이 제가 요걸 많은 페이지로 하려한 이유는 많은 이유는 목장 안에서도 치우기도회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싶어서 자세하게 목장 안에서 치우기도를 하는 빵꿀 돼서 이렇게 쫙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목장들 보시고요. 다 우리 목자님들은 언제나 치우기도 할 준비를 하시고 아시겠죠? 목장 안에서 치우기도가 많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죠?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그, 치유 전문 힐링 사회팀이 있다는 것도 언제나 기억하셔가지고, 어, 목장 안에서 좀이 기도를 또 하지만, 주일에 또이 목자나 목원들의 격려에 해가지고 같이 힐링 사회팀에 또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또 목자가 데리고 와서 기도 받도록 하고, 하면 참 목원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응, 응. 그리고 목자 자신도 기도 받으시고, 기억했죠? 친한 안 받고 니보고 네 받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 나도 기도 받고 너도 기도 받고 서로 서로 이제 하는 분위기. 그래서 그렇죠? 우리게는 언제나 서로 기도 해주고, 서로 격려 해주고, 서로 웰컴 해주고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끌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네 이렇게 우리 참 목장 모임이 다 너무 풍성하고 나눌 게참 많은데 좀 시간. 관계상 많이 제약이 돼서 또 기회를 드리지 못한 목장에게 대단히 죄송하고요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다 풍성하게 잘하고 계심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모임 안에 목장 모임이 파워가 일어나기를 저도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리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